추워서 안에 기모 바지를 입었다. 안 기모 추위에 몸이 움츠러들어서 그런지 불균형하게 턱걸이가 된다. 없는 힘 억지로 짜면 오른쪽으로 확 기울어지는구나. 보정 들어간다. 여름보다 겨울이 좋았는데 이번 겨울은 너무 춥고 힘들다. 살이 빠지면서 선호하는 계절이 바뀐 것 같다. 후두부 턱걸이 다이어트 느슨해진 다이어트에 긴장감을 준다 날아다니는 초강력 밴드 많이 부족하지만 여름보다 확실히 강해졌다 해는 서쪽으로 진다 매일 보는 일몰 꼭 새해가 아니더라도 일몰 일출은 항상 볼수 있다 나만의 바다 개인 사유지는 아니지만 개인 사유지처럼 혼자 빌려쓰 해변 조깅 요즘 100개씩 운동한다고 몸 상태가 죽을 맛이다 100개, 100초씩 하는 거 쉬울 줄 알았는데 나를 너무 과대평가했어 1 0 8번에 108단 공부 몇번 쳤지? 다시 부족한 만큼 적당히 친다 몇번덜 쳤는데 딱 걸렸다. 눈치 백단 개토끼. 백초 버티기 플랭크. 완벽한 개 자세 전문가 개토끼. 내 입맛 좀 그만 봐. 개간식 먹은 게 냄새가 나나? 스쿼트는 25개씩 나눠서 4세트 100개 한다. 며칠 했다고 다리가 터질 것 같다. 100개 그거 그냥 쉬울 줄 알았는데 걸어다니기 힘들 정도다 리코더 유산소 100초 연습 역시 효과 만점 유산소 운동 스쿼트 영향이 있어서 그런지 복근 운동은 100개도 100초도 못했다 할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이 한다 개토끼 100번 쓰담해주기 턱걸이 100개는 못하고 매달려서 오래 버티기 나눠서 100초 <목소리> 연말에 막 생각없이 먹을 때는 좋았는데 입 터짐의 유혹을 참기가 너무 힘들다 옆에서 누가 툭 건드는 순간 터질 것 같다 제발 나를 건드려줘 한동안 약속은 멀리하고 다시 다이어트에 집중한다 새해가 어제 같은데 벌써 일주일이 지났다 이 지루하고 힘든 다이어트 빨리 끝내고 싶다 입으로 다이어트 해봤자 소용없어 내가 한 노력은 결과가 보여준다